구찌터널에 도착을 하면 이곳에 내립니다. 전쟁 당시에 쓰였던 전투기와 탱크의 모형이 있고 입구 쪽에 보시면 전쟁 당시 쓰인 무기가 나옵니다. 이곳은 표를 검사하는 곳인데 표가 확인되면 필요한 때 부패식당처럼 스티커를 붙여줘요. 그리고 안으로 쭉 들어가게 되죠 사실 97 터널은 여기서 사진 한 장만 찍으면 끝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미군들은 덩치가 크고 베트남군들은 덩치가 작아서 베트남군만 이용 가능하게 하려고 저렇게 작게 만들었답니다 이곳은 밑에 축창이 박혀있는 함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곳의 터널은 베트남군만 이용 가능하게 하기 위해 보시는 바와 같이 작게 뚫어놨습니다. 덕분에 이곳에 오시게 되면 오리걸음은 원없이 하게 되죠. 이곳은 지하 벙커 속 의무실입니다. 아, 여기 또 오리걸음으로 가야 되니까 나갈게요. 가이드가 또 오리걸음 시키려고 브리핑을 하고 있죠. 조명을 켜고 촬영할 때의 내부 모습입니다. 별건 없고 그냥 오리걸음으로 계속 전진하며 하체 근력을 단련시켜요. 이곳은 지하벙커의 회의실을 하네요. 여기까지 모시고 입구쪽을 지나 밖으로 나가면 사격장이 있어요. 가격은 한발당 6만동이고 총의 종류는 AK와 m 1 6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거나 배틀그라운드를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눈에 익은 총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총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사격까지 끝나면 이곳 구치터널의 투어는 끝이 나게 됩니다. 1일 투어 코스를 너무 짧게 요약한 거 아니냐 하시는데 정말 이게 전부입니다.